지수는 CPI 예상 부합, 은행위기, 진화기대 반등이 좀 나아졌고요.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엘컴택 작은 역배열 끊고 올라와졌고 큰 역배열 끊으려고 시도할 때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29%, 2일만에 55% 상승이 나왔습니다. 늘상 추천드리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여기는 발이고 여기 무릎,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어깨까지 가는 도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먹는다 이 매매 정석으로 나왔고요 자, 일봉도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자리 확실하게 안착한 자리가 요때였죠 초록색깔 원 이때 안착한거 확인하고 종가베팅 추천드렸습니다 1700원 가까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루만에 29% 다음날 시초에 마이너스 11%까지 좀 빠졌다가 또 5장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초과 도달을 해줬고요요 타점 약배열 끊는 자리 무릎 타점 항상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더구전자. 더구전자는 주황색깔 원마다 무료 추천드렸죠. 사실은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습니다. 중장기에도 추천주고 무료방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다만 차이점은 중장기 방에는 목표가를 50% 이상 크게 드리면서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동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크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리딩이 없으면 어, 무료 회원분들은 크게 먹을 수는 없다. 아,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프리미엄 중장기 회원분들은 어, 왜 무료 추천주로 저우전자를 같이 주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런 리딩이 없으면 크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황색깔 원 타점들은 또 모두 다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앞에 엘컴텍에서 봤던 동일한 타점이니까 복습하시고요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에코 프로 자 계속 미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만원 기준 660%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너무 오버슈팅이라서 무리하게 따라 붙으면 위험한 자리죠. 이것도 역시 여기 6만원 눌림 매수 자리도 있지만 역별 끊고 올라갔던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전고 돌파 타점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최근 무료 추천주였고 하루만에 27% 급등 나오고 이유는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차트를 보면 유사 차트가 떠올라야 되겠죠 최근에 엘컴텍 최근에 엘컴텍이 이렇게 역배열 저항 주면서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안착하고 올라갔죠 서플러스도 지금 역배열 저항 받고 있고 이후에 이렇게 딱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착하는 자리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안착하면 한번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 다음 휴마시스 얘도 역별 배 끊는 자리 경험권 분쟁으로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작은 역별 배 끊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1대3 무상증자 결정 뜨면서 급등 나왔고 뒤에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MDS테크 과거 사례 1대3 무상증자 결정하고 거의 상한가 치고 뒤에 연속해서 빠졌다가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고 지금 휴마시스가 요 하락 구간에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 사례를 토대로 어느 정도 흐름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항상 과거 사례 숙지 주력하시고요. 다음 이지 박스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11,50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도달했고 오늘또 추가 상승으로 최대 45%까지 수익 나왔고 이것도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3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코아시아 상한가였고 반도체 관련주 고가 21% 종가 10% 정석반짝 나오면서 윗꼬리 저항맞고 떨어졌네요.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지금은 요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코아시아 옵틱스 시간에 7% 상승이었고 고가 8% 종가 6% 역시 반짝으로 요 박스에 갇혀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시간에 6.5% 자율주행 로봇 배송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고가 16%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경고점 저항 중에 하나인 여기 13,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우리넷 시간에 5.4% 고가 15% 종가 9% 정석 반짝 나왔고 얘도 추천 주였었죠 추천을 여거 다 매집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복 추천드렸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낙폭과대 반등이 장기입형에서 나와줬습니다 다음 IT센 금관련주 엘컴텔 커플링 시의 5.3% 고가 10% 종가 3% 정석 반짝 그래도 482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4,6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SPG 시간의 4% 자, 연속해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크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고가 28% 종가 26% 상승했던 이유는 로봇 감속기 분야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꼽힌다. 감속기 수혜주 역대 신고가 나와줬고요. 다음 홈캐스트, 시간의 4%였고 회사 분할 결정, 고가 15%, 종가 13% 살짝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라 볼수 있고 121선 회복하면서 양원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단기 역배열도 끊었고요. 다음 진메트릭스, 시간의 3%, 고가 13%, 종가 5%. 정석 반짝 다음 라운텍 얘도 반짝 AD 테크놀로지 반짝 n k m 스 x 반짝 윈텍도 반짝 이수화학 반짝 SBS 얘는 그래도 좀 상승 마감을 한 편이고 고가 13% 종가 11% 상승했던 이유는 저평가 분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시총이 2.2조인데 SBS는 7천억원에 불과하다 저평가 분석에 장기평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구요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다 반짝 상승 하락하는 흐름을 봤고 크게 상승 마감한 낮은 확률의 종목은 SPG, 홈캐스트, SBS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어 2% 1대 상승이었던 에코프로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다음 3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KLS 상한가 삼성 SDS 4조 실탄 장전 삼성의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KLS을 수년간 지켜봤다고 하네요. 해운 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프로젝트 참여 이력이 있고 월봉은 5,000원 부근 정고점 저항대 있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최근에는 정배열 이탈하고 쭉 역배열 나와주다가 코스피 차트랑 똑같네요 살짝 역배열 끊고. 이제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로 치면 역배 끊고 살짝 올라왔던 이 자리죠 1봉은 121선에서 어 저항을 정직하게 봤다가 1월에 안착 한번 하고 241선 도달 후에 또 한번 밀렸고요 다시 또 2,900원 2 4 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3,000원 정도까지 자, 종가상 2,9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100원 정도 4 8 0일선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오늘 끊고 마감을 하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그 위로는 윗꼬리 저항대, 3,300원, 보시면 됩니다. 월봉의 자리가, 바닥권에서, 역별 끊고 올라오는 구간이고, 큰 호재죠. 삼성의 인수합병 기대감,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짝하고 빠지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다음, 에코프로 비엠 6.5%. 2차전지, 또차전지. 계속 올라갑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기존 추천주였고 역대 신고가 에코프로 BM도 중장기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하한가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이후에 삼각수렴 보일 때 돌파기대하고 추천드렸고요. 월봉 여기 역가 끊고 쭉 크게 올라갔죠. 끊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 하한가 나왔을 때 눌림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뚫기 직전에 여기서 삼각수렴으로 추천드렸고요. 일봉상으로는 여기 역배열 끊는 구간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이미 역배열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고 돌파하면서 추세가 나와줬고 지금은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최근 19만 원 지지 받고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22만 8천 원또 다시 역대 신고가 경신해줬고요. 자 지지를 20만, 19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두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고점 박스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추세는 요렇게 다음 에코 프로 5% 프로. 여기 하한가 나왔을 때 6만원 추천 여기서도 추천 여기 역배 끊고 올라올 때또 계속 추천을 주고 급하게 올라왔죠 올라가다가 살짝 밀리고 정고 돌파할 때또한번더 추천 뭐요 구간에서 추천한 거 너네로 치고 자, 6만원대 기준으로 660%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또 5%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 찍어졌고 일봉상으로는 역시 에코프로비엠과 동일하게 이렇게 역배 끊는 구간 확인하고 2월 3일에 추천을 줬고요. 이후에 11선 이탈 한 번도 없이 급등이 쭉쭉 나왔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었죠. 이때쯤에 이때쯤에 매도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알수 없다 하지만 이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해라 지금 추세 매매를 했으면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분할 매도할 구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뭐 꺾이는 구간이 있어야 차차 분할 매도를 하는데 이탈하는 구간이 없죠 이탈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는 매도할 구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지고 최근도 이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11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할 자리는 없었다. 추세 매매로 홀딩이 쭉 가능했고 어, 회원분 중한 분은 거의 2억 가까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현재 11선은 주가가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뒷방지지로 밀려납니다. 그럼 5일선을 봐야 되겠죠? 근데 5일선조차도 어, 현 주가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2차 지지 정도로 보셔야 되고 1차 지지는 오늘의 시가로 보셔야 되겠네요 오늘의 시가 40만 5천원 1차 지지로 보고 다음 5일선 2차, 11선 3차 이렇게 단기평 뒷방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정추격하고 싶으면 11선 손절 잡고 하라고 했고 지금은 1차 지지로 요 시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가와 가까우면 1차 지지가 되지만 주가와 요 특정 선이, 11선이 멀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1차 지지로의 기능은 잃고 뒷방 지지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거죠. 다음 에코 프로 HN 3.5% 월봉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했고요. 낙폭과대 반등자리. 일봉은, 상한가 이후에,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요래 보고, 윗꼬리까지면 요렇게. 시간의 상승으로, 76,400원까지 올라왔구요. 아직, 요 캔들, 박스 상단 돌파는 하지 못한 상태 78,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78,000원 그냥 최근에 저가 67,500원 지지잡고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에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경계는 하셔야 되고요. 이전에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고점대비 25% 정도 빠졌죠. 지금도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빠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 에코 앤 드림 시간에 3.4% 월봉은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 있었다가 이탈 밑에서 박스 한번더 만들어주고 기존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9,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39,000원 그 다음 윗꼬리저항들일봉은 여기 박스 한번 보여주다가 장기평위에서 박스 급등 빠졌다가 N패턴으로 반등 오늘 전고돌파 해주면서 시원하게 25% 상승마감 저항는 아까 월봉에서 알려드린거 보시면 되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또 지지로 바뀌죠. 35,400원. 여기가 지지로 바뀝니다. 주요 1차 지지로 보시고 그 다음은 단기병 5일선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5일선 11선이 겹쳐있네요. 33,500원. 그 다음에 15일선이 오늘의 시가가 겹쳐있는 3 1,700원 하나, 둘, 셋 주요 시지 마지막 동국산업 6% 인터 배터리 일정이 코앞인데 여기서 원통형 배터리 부각 추정입니다 풍력에너지 철강 관련주인데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자, 월봉 전고점 6200원 정도 몸통 기준으로 돌파 안착했고요그 위로 윗꼬리 저항 기다리고 있네요 윗꼬리 저항은 6800원 정도 변곡점이죠 또요구간에서맞고 크게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주면서 전고점 9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는 변곡점 일봉상으로도 어,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뚫고 안착을 했고요. 최근 두번 맞고 떨어졌고 오늘은 안착. 6,700원 위꼬리. 시간의 상승으로 6,690원 딱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어, 종가상 6,7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실패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크게 떨어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 지진은 역시 여기 5,900원 정도 그리고 오늘의 종가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시가도 기준이 되니까 주요하게 3개 지진 다음 삼진 L&D 2.9%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고 5,000원 저항대 맞고 떨어지면서 역배열 최근에는 3,500원 많이 걸렸고요 살짝 어,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윗꼬리로는 올라왔지만 종가상으로는 안착을 실패를 했고 1봉 일봉. 1봉도 3000원 중반대에서 많이 걸렸죠. 최근도 35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고 파동이 크게 크게 나와주고 있는 자리 최근 밥동 딱 나와줬고 시간으로 2935원 까지 올라왔습니다. 241선 가격이 2970원이기 때문에 여기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 아직 돌파는 하지 못한 상태 기존에 요쯤에서 저항받았고 역시 동일하게 또 여기서 저항이 걸릴 것 같네요 여기 안착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여기로 481선 전고점윗꼬리또윗꼬리 저항 지지는 2700원정도 밑에 또 밑에 이 역배열을 끊고 올라오는게 중요하고요각거로 치면 요렇게 끊고 올라와야 된다. 끊고 끊고 올라와줘야 된다.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5.2% 삼성전자가 또지분을추가매 입했습니다. 어, 1호 상승이 나왔고 최근 추천주였죠. 월봉 자 박스 돌파하고 여기서도 박스 돌파하고 1월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두 달간 급등이 나왔고요자 이때입니다. 요때 이때 지분을 매입했다. 유상증자 참여했고 정보 돌파하면서 이후 계속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추천드리지 못했고 요, 눌러줄 때,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거, 4만원 정도, 4만원 초중반 정도 눌림 매서 기다렸는데, 주지 않고 바로 추세 타고 가버렸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역배 끊는 거 확인한 다음에. 어, 이렇게, 끊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추천. 하루, 아, 이틀 만에 24% 급등. 이렇게 이틀 만에 수익을 봤고요 자, 앞에 계속 설명을 했던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딱 정석 추천 들어갔습니다 손절은 당연히 여기 잡고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추천하고 요 7만원 정도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하면 실패를 한 거니까 당연히 손절을 해줘야 되고 여기 이탈이 나왔으면 5만원대까지 빠르게 빠졌을 자리고요 항상 손절을 잡고 대응합니다. 최근도 역별 끊고 살짝 올라온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9만 900원까지 올라왔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9만 5천원 저항대, 윗꼬리로는 9만 8천 400원 이렇게 두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당연히 최근의 저가 그리고 이렇게 수평 지지 두개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탈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이 121선 6만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조심해야 되는 자리 약간 고점에서 헤드 앤 숄더 흐름으로 이런식으로 나왔다가 이탈하게 되면 진짜 크게 빠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쌍봉이나 에덴 숄더 출연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엄청 경계를 하죠. 요구간 이탈하는거 조심하시고 다음 자이글 4.9% 작년 말부터 2차전지 신사업 하면서 주가 반등이 뚜렷하게 나와줬고 국내 유일 LFP 전지업체를 인수했다. 이에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봉은 밑에서 크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랐다가 살짝 밀리고 또다시 돌파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봉 이렇게 역별 끊고 121선 회복한 자리에서 상한가 그 다음 흔들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7,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건 최근에 장대항공 시가들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가 주요하게 지지 세개 보시면 되고 저항대는 8,210원 윗꼬리 이거 한착하면 매물이 한 4년 동안 없습니다. 아까 월봉에서 봤듯 여기 안착하면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고 어 4년차에 여기 좀 걸립니다. 안착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또 9,000원 정고점 윗꼬리 정고점 몸통 11,000원 이렇게 크게 힘이 열린다. 파동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처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리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다음 오스테오닉 4.9% 미국 정형외과 학계 참가 소식 임플란트 소개 월봉은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 끊고 박스 형태 일봉은 장기 이평 끼고 최근 박스를 보여줬죠. 살짝 뚫었다가 밀리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기존의 박스로 들어왔구요 36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3535원까지 올라왔고 여기가 전고점이랑 좀 근사치의 자리 그 다음에 전고점 윗꼬리 4100원 정도 저항은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되고 밑으로는 4 8 0선 박스 하단 장기병 밀집한 자리 여기 그리고 최근에 저가 다음 오픈베이스 4% 콤택시 시스템 0.5% KL렉과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요 오픈베이스 월봉 요때 추천 그리고 요때 한번 추천했고 뒤에는 추천 놓쳤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 4,000원 저항대. 4,000원. 캔들 몸통. 정고점. 종가상 4,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이때 음, 추천. 또 이때 추천. 뒤에는 놓쳤고. 지금 상한가한방 치고. 어, 역배열로 갇혀 있습니다. 크게 역배열. 작게 역배열. 여기서 한번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구간 있고. 뒤에는 요 수평 지지 타라고밀렸고요 요게 그대로 저항이 되니까 35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 여기가 21선이랑 또 겹치는 자리입니다. 요 역별 저항도 보시고 3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시간외로는 3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그 다음은 또전고점 여기 3850원 정도 그 다음에, 3,000, 아, 4,300원 정고점 보시면 되고. 지지는 최근의 저가. 이렇게세 개. 다음, 콤텍 시스템. 과거에 좀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서 0.5% 상승이지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월봉은 약배별 끊고 어, 살짝 올라왔던 여름이 있고, 일봉은 481선 장중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하면서 어, 밀렸네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볼 수가 있었는데 밀렸고 이거 역배열 끊고 올라와야 됩니다. 실패하면 계속 역배열로 좀 빠질거고 역배열 끊는 자리가 241선 790원이랑 일치를 하고요. 동전 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신용종목이긴 하네요 최근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요 다음 뉴로메카 로봇관련주 2.5% 기존 1월의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발목 추천 했었고 12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고점 박스 이탈하고 하락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한가 시가 24,000원 지키고 시간의 상승 26,300원까지 올라왔고요요 역배가 끊고 올라와야지 이제 이렇게큰 박스 또 보여줄 수가 있는거죠.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고 28,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자, 요 하단을 지켜주면 밑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될거고 요 위로 올라가는게 중요하다. 하단, 박사단히탈하면또 2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큰조정폭 생각하시고요. 추세는 요렇게.